메이저리거 류현진과 아나운서 배지현이 오늘 백년가약을 맺는다. 류현진과 배지현은 5일 오후 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사회는 개그맨 유재석이 맡는다. 앞서 배지현 소속사는 지난해 9월 소문으로만 돌던 류현진과의 열애설을 사실로 인정하며 동종 업계에서 만나 좋은 동료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2년간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레 만남을 유지해왔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일 두 사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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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순간 아끼며 배려하겠다는 신년 인사를 전했다. 류현진과 동갑내기인 배지현은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SBS 스포츠를 통해 데뷔했다. 야구 여신으로 불리던 그는 2014년부터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같은 해 코엔스타즈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각종 연예계 이벤트 진행자와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